이 hey, 부부 이제 거기서 나와 하우스 들어와 부부 하우스 들어와 또 맛있어 보이네 부침개 라면 그 다음에 수육 튀김 찜그 다음에 양파에다가 볶은 김치 쌈장까지 완전 좋아 <laughs> Hello, hi. Yeah, can you wait for a second, please? Yeah, my husband's gonna be here soon. 누구? 누가 지지래? <웃음> <웃음> 지지면 안 되지. 돋보이 해야지. 그치? 저희 집 잔디가 완전히 풀숲이라가지고 잔디 자르는 분을 지금 잠깐 불렀어요. 너무 비싸서 결국엔 그냥 저희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. <웃음> 저는 오늘 나무 같은 거를 좀 자를 거고 저희 남편은 잔디를 자를 거예요. 우 이렇게 하지 말고 양, 양, 옆으로 해 그렇지 그렇지 제대로 된 머신을 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할 건데 제초 과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초발? 초발을 하기 쉽습니다